내가 여보 내가 바쁘셨으니까 나한 번만 업어주면 안 될까? 아들한테 업어달라고 그래 아들한테 뭐하는 거야 아 남편이 업어주는 거하고 다르지 아이고 남편 일하고 와서 힘들어 여보 남편만 업어주면 안 될까? 아빠 힘든데 한 번만 업어주봐 하나 둘셋 우와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들한테 업어달라고 그래 남편한테 업어달라 그래 아이고,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좋네 많은 짓인지 모르겠다. 그거나 걷다가 자르니까 어때요? 야, 다리 파스 바른 거 보이나 <웃음> 보여. 다리 파스 바른 거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지. 잠만에 마누라 없는 기분이 어때? 아이, 힘들다, 얘네들. 정말 너무 바. 나 이제. <웃음> 더 <어버려>. 자, 이제... <웃음> 내가 업어줄까업어 아, 네, 봐. 업어봐. 하나, 둘, 셋. 아, 어. <웃음> 와 엄청 가벼워 와. <웃음> 아니 너무 가벼워 야 너무 무워가 너무, 너무 너무 180, 1 8 0이라는데 너무 가벼워 <웃음> 오, 세상에 180이라도 아. 뼈밖에 없잖아 완전 가벼워 아. 진짜 아. 진짜 웃기다 아못 자라고 아. 아 진짜 심하다. 시 182만 원. 자랑이다. 어? 야, 자랑이야? 들꽃 이야 어? 들꽃 아, 어? 진짜 저 들꽃처럼 우리 마음도 저렇게 예쁘면 좋은데, 그렇지? 어, 아, 당연하지, 그 말하고. 우리 마음이 예쁜가? 아, 그거 있대. 어? 자기 마음은 여기가 예쁜가, 안 예쁜가? 아, 이뻐지, 여기가 이뻐지. 예쁜가, 안 예쁜가? 예뻐. <웃음> 방송하러 어 바로 왔어! 왔어.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!